안녕하십니까. 원장팀의 홍상철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과제 또한 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과제로서 어, 예산 부분도 적지 않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공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안내문도 같이 중간에 넣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제는 7년차 미만의 법인으로서 어떤 신청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위원은 개인사업자든 개인 법인사업자든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955억원이며 신청 횟수는 1년에 4번 5번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 내에서 기술 개발 과제를 자유 공모 방식으로 제안받습니다. 아, 혁신기술개발과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 분야의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혁신형 기술개발과제와 유수한 전력 분야의 지원을 받는 과제입니다.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1년 개발과제에 1억 5천까지 지원하여 드리고 정액기술료 최대 4년간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면 아,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 한 7, 8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대표자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부채별 1000%로 나오면 근본적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기타 세부적인 지원 대외은 아,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건을 말씀드리면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 사업화 기획 지원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우처 제도가 뭐냐?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있어 연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사업비 현금의 20%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 5번 정도 실시를 하고요. 어, 주간기업으로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D 졸업자라 해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네번 받으시면 R&D 졸업자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가야겠죠. 5월 9절의 과제, 고성장기업으로 2, 30억짜리 과제, 글로벌기업으로 4, 5, 10, 억 마지막 0 1이 월드클래스 3 0 0 과제 10, 10, 10, 10, 10, 1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 확대를 견인하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척 및 진입 단계의 창업기업은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기술 개발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창업성장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4개 세부과제 중 창업기업과제와 관련된 비딤돌 창업과제와 혁신창업과제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이 창업기업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는 디딤돌 창업과제와 혁신창업과제라는 두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일반 창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혁신창업과제는 고기술, 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의 전체 예산은 2,727억 원이며 창업기업과제의 총 예산은 1,922억 원입니다. 세부과제별로 디딤돌 창업과제는 1,393억 원이며 혁신창업과제는 529억 원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의 세부과제인 디딤돌 창업과제와 혁신창업과제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의 신청제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청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이면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를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부과제를 연 2회 이상 신청받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의 신청 후 탈락이 결정된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 연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두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세부과제별 개발기간 및 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1년, 지원 한도는 1.5억원이며 여성 처여 활성화 창업과제는 개발기간은 최대 1년, 지원은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혁신창업과제는 개발기간은 최대 1년, 지원은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정부 출연금 비중은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의 세부과제인 비딤돌 창업과제 및 혁신창업과제 추진 절차는 과제 신청부터 온라인 서명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과제성정, 협약 및 자금지급, 최종평가로 진행됩니다. 사업공고는 주요 일간지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매년 초 사업 공고가 나게 됩니다. 과제 신청은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간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서명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서면으로 실시한 후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대면평가는 현장평가 통과과제에 대해 분야별 상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 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현장평가는 온라인 서명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 기술 개발 실적및 역량, 수출 잠재력, 고용 친화도 등에 관련된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과제 선정은 전문기관에서 종합평점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 과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대면평가에서 평가위원에 제시한 평가위원 의견 및 조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수정사업계획서 및 민간부담금 납부 후 온라인으로 전자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 체결이 끝나면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관을 통한 최종 점검과 전문기관을 통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평가 결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창업 기업 과제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사업은 매차수별로 평균 20대 1의 경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과제의 서류 심사가 한달 정도 걸린다 하면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사업은 신청 기업 수가 많아 서류 심사에만 두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은 확률은 로이기 때문에 아, 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 내용이 있다 하면은 있으시다면은 본 과제도 신청하여 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 부서보다는 거죠. 경쟁이 높은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평가는 받았기 때문에 제이과제 신청할 때좀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7년차 미만의 제한이 있지만 7년차 미만 기업의 기술력은 제가 볼때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국가가 매년 전략적으로 중점 지원하는 전략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부합된다면 좀더 수월하게 과제에 대한 자, 지, 개발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겠죠. 어, 예산은 안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자금을 어, 드릴 것은 많기 때문에 어, 본 과제도 지정 공모 비슷하게 어, 전략 분야를 지정해서 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기술개발에 나갈 분, 전략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어, 자금을 들여서 좋은 기술개발 제품을 어,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과제이다 보니까 어, 경쟁률이 좀 높다 하더라도 해당 전략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자 제유께서는본 어, 과제도 어, 신청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 저희 중소기업 기능 개발에서 평가를 할 때는 구매조건부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에 연계된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받아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표자 재입께서 회사의 기술개발 내용의 어떤 역량을 보고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 통해서 안내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반드시 이제 홀로 소기하지 마시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가 R&D 과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으셔서 반드시 성공과제로 판정하셔서 단계적으로 더큰 자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